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디자인과 스펙 그리고 카메라 촬영 결과물까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기본적인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겠지만 예전 아이폰4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깻잎통 디자인으로 모서리는 둥글고 상하좌우, 사면은 각진 모습입니다. 크기는 아이폰 12 프로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금 크긴 하지만 화면 크기를 보면 각각 6.1인치와 5.8인치로 아이폰 12 프로의 베젤이 좀더 얇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께도 7.4mm와 8.1mm로 아이폰 12 프로가 좀더 얇습니다. 후면도 무광인 것은 같지만 아이폰 12 프로에는 세라믹 실드 코팅과 함께 개발한 세라믹 실드 소재로 애플의 말에 의하면 기존 대비 4배의 드롭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색상의 명칭은 달라졌지만 대부분 비슷했고요. 아이폰 11 프로에 있던 미드나트 그림이 빠지고 아이폰 12 프로에는 퍼시픽 블루가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퍼시픽 블루를 선택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용달 블루를 떠올리시겠지만 직접 실물을 보면 무광으로 은은한 블루가 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스펙입니다 LTE에서 5G로 변경되었고 AP 또한 업계 최초로 5나노 공정이 적용된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는데요 이는 타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비 최대 50% 더 빠른 GPU와 CPU 연산 속도를 지닌 AP라고 하지만 OS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이 50%나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했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게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라 못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플레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야간 촬영시 약간의 오점을 남길 때도 있으며 트리플 카메라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내부를 살펴보면 망원 저조도화질, 센서 밀도, 렌즈 구성, 손떨림 억제까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한 가지 매우 큰 변화라고 하면 아이폰 1 u 프로에는 라이다 센서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라이다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 대상에 초점을 빠르게 잡아내는 능력을 지닌 센서로 야간 모드 인물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디퓨전 모드를 통해 야간 촬영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촬영 결과물인데요 주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야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그 능력이 빛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애플 프로 로우파일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로우 파일,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원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괴리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컴퓨터로 옮겼을 때 HEIC 파일처럼 보기 힘들다면 그 활용도가 더 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돌비 비전 방식의 HDR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야간 모드 타임레스가 포함된 부분도 로우 파일과 비슷하게 얼마나 많이 활용될 것인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맥세이프 케이스가 추가되면서 무선 충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 방수방진이 수심 4m에서 6m로 늘어났다는 점과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를 빼고 12% 128GB 기준 출고가 135만원이며 11% 64GB 기준 137만원인 것까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스마트폰 내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변화라고 해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것인데요 이제 곧 도착할 아이폰 12 미니와 프로 맥스까지 직접 사용해 봐야 정말 존버가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디딤돌일 뿐인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